거인이다자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댕댕 여러분 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베트남 달러스로 또 갑니다 하나투어랑 같이 또 청소년들과 함께 또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 갔다 오는데 재밌게 건강하게 잘다녀오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방송이 없겠지만 또영상에 계속 업로드 되니까 그 영상 재밌게 봐주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조심히 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와서 엄청 많은 에피소드 가져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수능 치신 선생님 여러분들 다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 오늘 날씨도 수능이라서 더 추웠는데 그래도 이제 시험이 끝났겠죠 음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제가 다녀와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갔다 올게요 Ha ha ha!